반갑습니다.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는 유경주입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 벽두에 인사도 잘못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올로 어른들의 법체에 강근하심을 예문드립니다. 아울러 위로 선배님들과 좌우동지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제가 교도님들께도 정의는 한해 새해 복해 증진하시기를 간절히 염원 드립니다. 어, 저는 지난 연말쯤에 에, 이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부득이 다른 공부가 있어서 일자 변경을 요청을 드렸더니 오늘 이 어려운 시간으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한번 요청을 드렸던 사안이라 사양도 못하고 부득이 맞게 되었습니다. 어, 긴장되고 많이 걱정은 되지만 그동안 생활하면서 연마하고 공부한 내용을 증검받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적공 지난 100주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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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체험이 있었던가 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만한 기억이 없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작년 12월 어느 날 TV를 보다가 생활속 달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 1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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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움은 제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내마음에 선한 마음을 채우고 내마음에 감사심을 채우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던 악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들이 제거해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깨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적공의 공, 공들임은 물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악한 마음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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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사람. 그래서 간절함으로 이루어지는 적공의 공들임이 깊어지면 물들어가고 그 물들임이 길어지면 성자의 인격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새세생생 감사합니다.